Oh, <laughs> <laughs> 아이씨이 분기 기게가되한데오게이켜 주세요. 예. 어. 인사 인사해. 아, 멋있다. 아 일단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<웃음> 저희가 감사한 거 <거야>. 같아요. 여러분들 <웃음> 다니면서 열심히 6개월 동안 촬영한 거니까 제발 박수 박수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여러분 불꺼 주세요. 영상 틀게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고고. 던고 아, 잠깐만 저밑에 뭐야 마우스 올려. 1 0 내려.